지난 11일 샘메밍턴과 정유미의 유튜브 채널 대시라샘에는 지연수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제작진은 지연수의 복귀 방송이라고 알렸고 지연수 역시 6개월 만에 방송에 나온다 고 긴장된 모습을 보였다. 지연수는 출연 이유에 대해 방송에 큰 뜻이 있는 건 아니고 생계형이다. 섭외 전화 왔을 때 조회수 같은 걸 보니 크게 부담이 없더라 라고 했다. 이어 지연수는 몸매관리법에 대해 저는 나쁘게 비효율적으로 계속 굶었다고 했다. 이어 운동을 했었는데 운동하면서 빼니까 얼굴살이 빠져서 노화가 오는 느낌이 들더라 라고 아쉬워했다. 또한 지연수는 특정 신체 부위만을 찍으려는 사람들을 피하는 노하우로 가슴만 찍으려 하는 사람이 있다면 차라리 얼굴을 가린다. 가슴만 찍으라고 한다. 고 설명했다. 레이싱 모델 활동 당시 남자친구가 그일 하지 말라고 하더라 라며 얼마 번다고 하니까 열심히 하라고 했다 고그 웃픈 에피소드를 전했다. 또한 남자친구가 되고 싶다고 계속 고백했던 남자가 차를 선물하기도 했다. 며 면허가 없어서 거절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남자친구는 자신이 어떤 모습을 하든 좋아했다고. 지연수는 한 번은 만나기로 한날 제가 가방을 도둑맞아 유니폼을 입고 집을 가야 했다. 노출 차림으로 강남구청역에서 남자친구 집까지 걸어갔다. 그런데 그런 제 모습을 보고도 사랑한다고 하더라 몇 윤을 반짝였다. 이후 다음 해에서 지연수는 자신들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예고돼 궁금증을 자아냈다.